주세평이랑 제 선배님이랑 같이 운동을 하는 최우식입니다. <웃음> 어 무리와 운동을 한다고 소개를 하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우리 그뭐 아까도 그랬지만 이제 공간원에 이어서 어, 식관원도 어, 우리 네. 같은 체육관 소속. 식관원이공간원하고 되게 친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공간원 나왔을 때 이제 최측근 제보를 듣고 공관 공예요. 아, 아 선을 공... 아, 몰랐구나. 아, 아 몰랐구나. 네. 우리 체육관, 체육관 아, 체육... 아, 예, 예. 관원. 그런데 그러니까 아, 우리 관원, 식관원, 공간원공유은공간원공간원이 예, 예. 저희가 측근 제보를 듣고 이제 잘 삐지냐고 물었더니 절대 아니라고. 공유 씨가 좀잘 삐진다고 하던데 누가요? 아좀삐졌어요 <웃음> 아, <좀 삐쳤어요>, 벌써? 누가요? <웃음> <웃음> 공유 씨는 어때요?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네. 그 얘기가 나오고 바로 삐지시지 않았나요? <웃음> 살짝 그죠? 아, 살짝 살짝 뿌러.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다음에 너 이제 뭐 계획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몸이 이제 마르고 하니까 어, 네, 네. 좀벌 컵을 해가지고 몸을 좀 키우고 싶어요 했더니 감독님이 아 그냥 조금 기다리라고 어... 그냥 그 상태 유지하라고 그냥 마른 몸을 좀 유지해라. 네. 네. 근데 저는 이 몸이 유지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네. 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뭐 체육관에서 이렇게 운동을 또 하지만.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역을 많이 해요. 저는, <목소리> 저는 주로 많이 봤던 모습이 우식 씨가 기계에 얹히고 어, <목소리> 어, <목소리> 형 안녕하세요. 어, 이거 어, 많이 하잖아요. 어 그래, 그래요, 그래요. 네. 한번 할까요? 그리고 우리 식간원이 그렇게 운동을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일단 네. 단장 네. 느낌으로. 아, 웃었어요. 아니, 그 사실 봉준호 감독님이 우식 씨가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모습을 품고 있고 기묘한 측은지심을 자아내는 아... 인물이라 캐스팅을 했다. 표현이 기가 막히네. 약간의 그 측은지심이 있어. 약간 불쌍해 보인다 아, 약간 느낌. 그런. 그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그 본능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묘한 느낌이 좀 있어요. 프라이데이.